오. 어. 오오. 오. 오.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특건조입니다. 아, 요즘 나이도 쥭고 해 가지고 제가 아, 좀 몸이 안 좋아졌어요. 되게 얼굴 삭았다는 소리 들었고. 아, <목소리나> 얼굴 삭았다는 소리 들었고. 아, 좀대외적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온천욕을 하려고 온천 같은 곳을 좀 찾아왔습니다. 오 여기서 물이 되게 따뜻해요. 근데 저 이렇게 손을 넣어봤는데 미지근해요. 제가 집에서 목욕하는 물이 있죠. 진짜 그렇게 따뜻해요. 진짜 실제로 꽝안 치고 진짜 그럽니다. 아직 온도계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뭐야? 물고기? 뭐 물고기 있어요? 와, 한번 떠볼게요. 진짜. 오, 뭐야, 뭐야, 오. 우와 뭐? 우와. 뭐야 이피하냐 이거? 여기서 구피가 나와? 응? 실한가요 여러분? 우와. 와 뭐야 오늘 이거 온천욕하러 왔는데 이거 안 되겠네요 아 진짜 또이 채집 본능이 채집 아닙니까? 제가 또 채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저기 보이세요? 우와 이쿠피 구피. 지금 쿠피가 엄청나게 많아요 와자 여기는 이제 쿠피 치워들이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여기? 와. <목소리> <목소리> 여기 많은데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조금씩 많아요. 되게 한번 제가 딱 떠볼게요. 어, 어, 또잡았어또잡았어 또 잡았어. 와, 진짜 많이 나온다. 왜개 커요? 개 커요? 여기 와, 개 커, 개 커, 개 커. 오, 큰거한 마리 잡혔다. 큰거 예쁜데요. 얘는 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응. 아니, 여기 조그만 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막... 오. 다니는데, 저기 한번 떠볼게요, 제가. 와, 오, 아 엉덩이, 아. 네. 오, 오 뭐야. 느낌 이상해. 물고 어, 가겠습니다, 제가. 오. 어 오우! 우와! <놀람> 진짜 우와. 많다 했죠 제가? <웃음> 와 팩트였네요 어, 난 한마리도 안 잡힐 줄 알았는데 네. 잘 잡혔습니다 헤이드? 우와.. 색깔 이거 예쁘다 이거 우선은 바로 물에 넣읍시다 얘네들이 네.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야, 우선은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네. 지금이 그래도 밖에는 추우니까 네.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야, 김 기념을 보세요. 이 제가 초반에 괜히 온천이라한게아닙니다 겨울인데도 이렇게김이 나요. 와가겠습니다아까는 와. 아. 진짜 엄아잘 잡은 거같아요한 마리도 아 잡았어. 어, 한마아니안 나오네요, 진짜. 3명이 아니라, 3명이 아니니다자 갑시다. 아, 아까시 팟이셨네요 야, 아까 진짜 잘 잡은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오, 이렇게 예쁜 스콧도 나왔고요. 여기서 보시면, 뭐 개체 수가 은근히 잡혔어요. 그래도 못해도 한열 마리, 2 0 마리 잡힌 거 같아요. 두껍대 가지고 많이는 안 보여요, 되게. 오, 이렇게 오뭐 조그만 거, 큰거 골고루 잡혔습니다. 아, 일단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치집이었던 거 같아요. 아 오늘 이렇게 살짝 제가 실어 온천욕하러 왔다가 이렇게 굽피까지 잡게 됐네요 오늘 좀 닫다가 많이 못 잡아서 제가 다음번에는 이제 쪽대 있죠 쪽대 같은 거 한번 가져와서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